t w o m u d t o 답답시 <웃음> 우리 못지는 기다리면 미안해 어, 쟤네한테 줄줄줄 수가 없어. 나답답시 아, <웃음> 지금 뽑았바스 오, 기다리 가, 리내리 내가, 내가, 가 내가, 내가, 내가, 리가내 내가, 내가, 가내 내가, 내가, 내 내가, 가 내가, 내 내가, 내내 내가, 내가, 내가, 가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가가깜놀구나 맘마 들었는지 알고 다리 좀 찢어봐 이제 또 밤마다 이 소리 나겠네 화면은 또 빼놔야지 <웃음> 음, 잘 논다 망고바라 <웃음> 어유 망고는 아 a n g o 그냥 n g o 망고 n 가 o b 망고가 o Bango, b a n g 고 b 나중에 셋이 이렇게 한꺼번에 g 다망고 n g 조건 시범을 보여줘야 돼 o <웃음> Bango, 이 봐라 <웃음> 아침에 망고 다 냅고 와서 보는 거 아니었을까? 야 이렇게 하는 거야? 네야 네. 망고가 왔고 나한테 아이제봐야오늘니까얘 <웃음> 그러니까 봐라 왜? 먹었어? 여기 왔네? 여기 왔네? 이러니 살이 안 찌지 망고는 쟤는 <웃음> 없는 거공두 개던데? 아니야 하나야 아니 딴 거를 걔네는 두 개를 사서 연결한 거지 우리도 두개 사서 연결해야 되나? 아, 체리도 놀고 싶어 음, 어. <웃음> 어 이제 체리 차례. 어 이제 체리 차례. 물을 떨면서 하는데 아빠라고? 아유 어, 모찌도 왔어. 모찌도 하고 싶지. <웃음> 망고 혼자 다 해. 알겠어 망고가 이런 스타일이야. <웃음> 아빠. I'm not honest, I'm not honest. I'm n 도공하 o n e s 면 하는 저 o t 으 o n e s t I'm not honest. I'm not h o n e s 못지 중간에 앉아서 지켜본다. 어렸을 때 니네 장난감 거주잖아 네. 안 놀면 아빠 삐졌어. <웃음> <웃음> 망고가 잘 놀아줬네. 그러니까 망고가 지금 잘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. 돈가보치 가보치라 하잖아. 체리가 손을 안 빼니까 체리 손물으려고 그래 방으로 손질다가지고 어, 체리 손... 체리가 손을 막고 있어 체리야 손을 빼야지 같이 노는 거야 손이 안 빠져? 어, 체리 손안 빠진다 체리야 손이 안 빠져? 어, 체리서 안 빠져. 아, 빠지는구나. 아, 답답해. 빨리 일로 보내. 아, 어, 그렇지. 음. 답답하지. 아, 아유. 답답해. 아, 이걸 할줄 몰라, 체리는. <웃음> 지금 손가락 집어넣고 있어 어 또. 모찌가 도와주는데 팔을 아, 모... 치워야지 저기로 가지 망고 체리 봐서얼 어, 빠진 거 아니야? 아니 아까 모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야 그래. 쟤안 빠져서 그래 아, 아니 아까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. 어, 룰을 잘 몰라 아. 모리또해 모찌 체리는 자꾸 습인 거야. 손가락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 아니지 얘는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그러니까 망고는 아니. 올 때까지 지 손끝에 닿게 어, 딱 기다려 <웃음> 애들이 이패턴 주제야면 또 바꿔주고, 어. 아 주제야면 바꿔주고 그래야겠어. 순이, 애들 데리고 왔어? 무 음, 신부씨 애들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냐 너? <웃음> 아니야, 순이가 혼자 오는 건데. 애들이, 애들이 따라 오는 거지. 따라 오는 거야. 응. 응, 어 계단 어, 아, 알았어. 뭐라 너는...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냥 잘했다 그러는 거야. 어, 너희 다니고 싶은 대로 데리고. 아, 아, 봐봐. 음. 응. 쉬운거는 손을 넣어서 제가 해먹는다 처음 설치해줬는데도 얘들 아직 발을 못어 어유 어찌 똑똑하네 씨, 야 이씨